제발!!! <웃음> <웃음> 이다볼이까지 <이제? 웃음> 가면 내가 다 이겨. 진짜. 아! 써너브스코야넌할수 있어, 써너브스코아 정말 하잖아요, 형. 탑에서 꿀 빨지 말고내려 와. 이따 이따 정글러도 있다 거야. 탑에서 승리를 진짜. 와, 와 이건 잡을 수가 없다 진짜. 정글러가 탑에서 소라카 가져가지고 와 승리를 이렇게 유지하는데. 나도 꿀 빨까? 와 이거 진짜 나 순간 묵했다 이거 진짜로 뿔빨면 안팔각이라고? 근데 미드 이제 봤는데 그분이시네 대통령 대통령님이네 지금 제주도예요 제주도 원래 좀더 서울에 있을까 했는데 더비오는건 형들이 좀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빨리 예매해가지고 내려, 내려왔어 원래 예정보다한3 4일 빨리 내려왔어 이제 다음 학기엔 복학을 해야 돼서 모르겠어 아마 근데 6월이나 7월쯤에는 서울로 갈수도 있어 만약에 학교를 복학하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갔다가 낮에 약간 좀 쉬면서 몸좀 풀고 그리고 저녁에 방송하고 하루 다 자고 또 아침 강의 몰아듣고 낮에 좀 공부하고 저녁에 방송하고 약간 그러시를 해야겠지? 학교를 포기할 수 없어요 나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아 학교 나 가서 솔직히 왜 왜 약간 회계를 내가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어 마케팅이라면 인정인데 깨임면 바보 되는 느낌 되지 않냐고? 제가 이렇게 보여도 매일 게임만 하는 건 아니에요 소아원 정주행 했잖아 일곱 개의 대젤 정주행 했잖아 주별의인을 정주행 했잖아 한 착시 들고 올걸 이렐리 정말 빡센데 가봅시다 어? 먼저 쳐도 되나? 근데? 오호 나도 잘 치는데 이거 아 까비 탑 좀만 사리죠 도랑검 3개 갈까? 로무가서 킬들이면 된다고. 아, 아 바텀 근데 이거 이래 왜안 봐줬대요 버스 봐줬어도 이겼으려나 우리가 죽같긴 한데 아, 좀 땡겨 먹을까요? 그리고 바텀으로 보내고. 뱁차가 좀 많이 나네? 그럼 차이가? 3렙이 너무 밀리니까. 이은 어지간하지 맙시다. 아 맞아버렸어 아이고 맞아버렸네 와우 안 떨어지네 아무가좀살릴까요아 이거 먹을 수가 없어 나이스 원래 여기서 집을 가서, 텔을 타고 오는 게, 공롤인데, 엇박으로 탑시다. 운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타냐면, 라인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안 죽어야 돼. 텔안 탔네. 미녀 많으니까 들어오긴 좀 그렇거든, 상대도. 여기서 안 죽어야 돼요. 라인 안 좋네. 딱 죽을까 또 탔네. W 빠짐. 어? Q 빠진 것 같은데 방금? 아니네 여기만 넘어가면은 비빌 수 있거든? 처음에 손해본 것도 한 마리 버리자 해도 okay. 마테 빼고 용소도 하나 사오겠죠? 룰비 수장인가? 용소에 피망? 오케이 똑같다 템. 이 정도 면 만족이지. 원기고 원기 버 원기 하나 빼고는 어, 나 나한테도 한데? 안 돼? 한대 씨. 아 이거 큐 이거 확 보는 건데 이거 잘못탔는데 잠시 좀만더 같이 먹어 주면, 안 되냐 친구야？육 맵이라서 안 찍히나? 아, 안 찍히네. 안돼 어 쉬운데 일단 토돌 안으로 피어 빡대게 하고 그 다음을 생각합시다 여기 여기 아 까비 퀴 던지면 막 들어오기 때문에 까비 어 살짝살짝씩 긁어 왔어. 원래 클레드 이회를 하면은 이회를좀 할만해서 많이 빡세거든요 진짜 아까비 그냥 두개라서 이젠 찍어야 돼요 와, 너무 잘 피었다. 이렐는 스턴 맞으면 빼야되고, 아니, 스턴 안 맞으면 빼야되고, 클레드는 한안 맞으면 빼야되요. 근데 이렐는 스턴 안 맞고, 살아갈 수 있는데, 클레드는 스턴, 뭐냐, 큐못 맞추면 죽을 수도 있어. 문제가. 아. 그럼 또 싸웠네? 아비. 하지 않아? 그래도 킹킹이 너무 좋아서 바텀 나가고 아 쉽지 않다 게임 이거 루시안 탑 루시안 남이 타보면 다 봅는데 아이거 어떡하냐 이거 미들로 가네 아님마 보여줌? 나이스 아 어, 너무 아쉬운데? 나이스 너무 잘하는데 우리팀? 까비 이거 맞았으면 미쳐다 어. 에콜 전멸 없거든? 나까지 붙여야 돼 이거 까비 이게 예, 지금 빨리 성장 안 빨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나오거든요 제가 테력이기 때문에 그냥 밥텀 띕시다 용 주면 안 돼요 아 이러면 착봐야지 주는 거 아쉽긴 한데 예, 안 맞다 얘안 예. 보인다 어 얘? 도망 간다고 이거 와우 이러면 다시 가면 안되죠 나이스 너무 잘했는데 아 너무 잘했는데 진짜 와 진짜 너무 잘했는데 진짜 아 진짜 너무 잘했다 인간적으로 나이스 야 임마 너무 죽었다 야야흐 조이 수면이 한 번만 예쁘게 안 들어가잖아 좀 무섭네 야, 지금 템트리가 이럴려 모닝템이거든 이번턴에 한번 할려나? 어, 안 좋은데. 좋은데, 이러면? 아 와, 개 아파. 진짜 개 아파. 아까이 이제는 죽어도 똑같은 애 나서 죽어 상관없는데, 욕 나갈 텐데, 이번에. 대신 아. 이득이겠다. 나이스! 옷 없으면. 와 플래시 나이스. 아, 근데 그거 따라간다고? 나 봤는데? 아. 지금 레전드다. 아.. 그만이야 그러네 스테바잇! 스테바스 죽어서 이들 하 할거 다했다 근데 어떻게 뺏었냐? <웃음> 진짜 어떻게 뺏었냐? 이번 용까지 먹으면 거의 삼대지라서 안 죽을텐데 우리팀 안되나? 저기로 물면 안되는데 태파만 하고싶다 이게 나야 이게 오래삼아다 이 말입니다 어이 이게 나다 근데 너, 저희 너무 잘했어